시간 재밌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오셨네요 정말로 반갑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 스트레스 한방에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아, 저 오늘 마음 비우고 도나니다 <웃음> <목소리> 가리드립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축하드립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Yeah. Yeah. 김영환님